왜 이제 왔어요. 며시 <웃음> 어? 온다 그랬잖아요. 번개 네. 오지도 않고 여기, 여기 다산까지 와가지고 그래. 생생 고생을 하고. 제가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어. 네. 어? 씨, 남들 다한 번씩은 그래도 그래 어, 왔는데 혼자 이제 와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혼자 와갖고 말이야. 어. 다 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번개 이직했다고 축하도 해주시고 와갖고 그냥. 밥도 좀 사주시고 사드시고 웃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갔는데 혼자 지금 오늘 며칠이지? 5월 1일이네요 5월 1일이면 4개월이 지났는데 아 그냥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가 뜬금없이 뭐 다산신도시 여기 와서 일한다니까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응?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 지가 지금 2년? 2년 넘었죠 2년, 2년도 넘고 뭐 힘들 때는참 때는 위로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아 이직하고 이제 취직하고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연락 딱 끊어버리고 안 오다가 자기 혼자 찔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쓰레입니다. 네뭐 이렇게 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뭐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등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어,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안아주셔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찔려서 와놓고서 네. 그러네요 네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연락할게 저 오후 1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일하러 왔죠 왜 왔겠습니까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날씨도 좋고 뭐한데 설마 제가 여기 뭐 놀러 왔겠습니까 일하러 왔죠 어쨌든 지금 부산에 왔으니까 여기서 삼박4일 어, 동안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세요안녕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이제 수원 인계동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 있어서 어, 부산에서 오자마자 다시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뒤쪽에 보시면은 어, 포켓몬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어... 보니까 저희 집에서 수원인계동까지 새로 오픈하는 매장까지 채아차 어, 타고 2시간입니다 아... 2시간이에요 어, 부산으로 가는 거나 수원인계로 가는 거나 뭐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수원에 외근을 나가는데 차를 끌고 가지 않느냐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2시간씩 채아차 타고 다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또 그렇습니다 굳이 또 차를 끌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 일단 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제 차가 경유차이지만 어, 경유나 어, 휘발유나 거기서 거기다 요즘은 그리고 또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하철은 뭐 내가 타면 뭐 알아서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차는 하, 스트레스 받아요 기분 좋은 아침을 스트레스로 시작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과연 이게 어, 합리적인, 어, 합리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아침 어, 기분은 참 상쾌한데 카메라에 비친 저의 얼굴과 저의 낯빛이 좋진않네요 아, 지하철 사람 진짜 많네 오픈 안녕하세요. 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어요안요요아녕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음아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오늘> 맛있게 드세요. <웃음> 같이 카츠 경계점 같이 다 모였는데 사람이잖오 이제 장사 더 잘되게 330 이상 알아보면서 유미 유미 유미 세번 외치고 끌렙시다 하나 둘셋 유미 유미, 유미 유미 유미 저희 이제 아까 유미카츠를 뛰어넘어서 포윤 크리에이티브 강규훈 대표님의 발전을기활하면서 고것도 기원나면서 이제 저희들 월급 <웃음> 인사! 기원나면서 인사 인사 인사 세번 외치고 짠란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인사 인사 인사 우와 내가 아까 봤어야 했잖 <웃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한다 의사가 커피랑 담배랑 술을 끊으라고 했는데요 세개다 끊을 순 없으니까 커피만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하고요 커피는 끊었습니다 술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제가 26살입니다 혈압은 많이 낮아졌고요 매일 약두 알씩 예, 고혈압이 좀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이제 뭐약 먹고 살 빼면 되니까 일안 하냐? 아 지금 이제 자자자 일로는 없나요? 아 예열이 안 됐잖아 아 어? 불 켜졌는데요? 지금 켰잖아 일안 하냐? 아, 근데 너 유니폼 아니냐? 아 벗고 왔죠 아, 밖에서는 부끄러우니까요 애사심이 없어 저기. 애사심이 없어 애사심이요 얼마나, 나 거기 아니라고 얼마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지 아직 아니라고 이언이안 됐다고 또 찍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웃음> 마음이 잡고도 윤석아 네 저기 봐봐 어휴 오케이. 어휴 이거 그 사무실에 저렇게 쓰레기가 많아도 될까? 어휴 이건 올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저 중에 네가 먹은 <웃음> 게몇 개야? 저.. 한 이상이 제가 먹을거두 개요 아. 두개 그래서 저거는 안 치우겠다 치워야죠, 시간 될 때. 지금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내 생일이 언제야? <웃음> 내 생일이 언제야? <웃음> 6월 18일 아니야? <웃음>